그 코사인을 먼저 증명할 건데, 이렇게 생긴 원이 있잖아요. x 제곱트럭 말자로 보 1인. 알파와 베타가 했던데, 음, 알파, 그럼 이제 여기에 알파벳가 갖다 볼 건데, 이렇게 한게 알파, 이렇게 한게 베타예요. 여기 점을 a라고 두고, 이 점을 b라고 두면 a의 좌표는 코사인 알파와 사인 알파죠. 비의 어, 네, 네, 네, 네. 좌표는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죠. 알파대 베타를 배그각도의 크기의 그 점이 c라고 하면 c, c 이라고 여기 그림은 그냥 총 예. 씨 이렇게 고 있는데, 그러면 이거는 c의 좌표는 코사인 알파베이대 베타 사인 알파베이대 베타가 되죠. 그림 네, 그런데요. 네, 그럼면 뭘로 그알파베이대 베타를 한이 ab 성분과 음? 그 성분과 그 c 이미 알파베이비 베타를 한그 점이잖아요. 그 점과 이, 이, 여기 1940점을 이은 그두 개의 성분의 길이가 같잖아요. 그걸 이용해서 등병을 한거예요 그러면 A B에 대한 기를 먼저 구해보면 그 B 의가더 크니까 B X가 더 크니까 B X가 더 크니까 A의 x 표더 빼주고 어이, 코스사인 알파? 네그 사인 그거로 뜻을 해야 C로 그다음에 Y가 더 크니까 사인 알파에서 사인 베타 이렇게 된거의 제곱은 같다 이 1,0인 정과 이거의 차이니까 그 X가 1더 크니까 1 빼기 코스사인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그 사인의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죠 오, 그렇죠? 네,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정리보면 코사인 제곱의 베타 2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알파의 제곱 플러스 쏘인 알파의 제곱 2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플러스 쏘인 베타 플러스 쏘인 알파 러스 쏘인 알파 베타 스 쏘인 알파 플인 음. 알파 플 알파 플러스 쏘게 알파 플인 알파 인 알파 플러 알파 플러스 쏘인 알파 플러스 쏘인 알인알인 제곱 인 알파 플인 알파 플러스 인 이것도 두개 더하면 1로 하고, 이것도 두개 더하면 1로 가니까, 이식이 따라서 이백이 이 사인 베타 사인 알파 베타, 이 사인 알파 사인 베타는 이백이 이 사인 알파 베타이 되죠. 이 이랑 이 지워지니까 지우고, 이걸 이에 대해서 보면 시 베탑치 알파 베이사 알파 사인 베타는 마이너스 이시 알파 베타 베타니까, 이 것이 마이 이로 사라지면 이제 그 식이 나